떨린다. 오! 오, 이 영롱함 얼떨결에 덤으로 변해 덤더러 덤더러 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온 부츠들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즈니스튜디오 다들 보고 오셨나요? 이렇게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이 언박싱 끝나고 한번 들어가셔서 디즈니스튜디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뒤집어지는 건 사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아 얘는 진짜 안 갖고 가면 너무너무 후회하겠다 싶은 애들만 딱 사서 왔는데 여러분 과연 뭐가 있을지 바로 뭐냐면 널닮은 룽돈자는 아우아 어떻게 하더라? 어우드 <웃음> 이거 뭘까? 웬 동전을 갖고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전에 라따 두이가 이렇게 귀엽그리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디즈니랜드 동전입니다. 여기 로고 로고 있고 디즈니 페리써 있고 여기 뒷 모습은 다다란. 메이드 인프렌스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랑 디즈니 스튜디오를 가시면 은 이렇게 코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와! 아, 예전에는 무슨 그 구리 같은 걸로 그거를 좀 모았다가 구부리적고 별로 예쁘지가 않아갖고모다 뭐 말았거든요? 근데 이건 동전으로 이렇게 딱 나왔어 이게 이유로입니다 여러분 2,700원짜리 디즈니 랜드에서는 버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이유로가 없어가지고 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유로가 안되네 어? 디즈니 랜드에서 버즈를 못 뽑았는데 그게 너무나 한이 되었고 디즈니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씩 모으는 재미 고그 재미 자 다음은 기다려봐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고 기대되시죠? 아, 뭐가 나왔을지 너무 기대되시죠? 나만 좋아할 수도 있어 짠! 스노볼 <웃음> 입니다. 저번에는 미키와 미니였잖아요? 토이스토리도 못 참지 고민 고민 너무 고민했어요 여러분 스튜디오 갔더니 얘가 있는 거야 DNA 이렇게 토이스토리라고 써있습니다 어, 이렇게 돌려보면 자다단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 같이 있었네요 이렇게 같이 있는 스노볼까지 우 너무 클래식하고 아주 영롱한 그런 느낌 잘 샀죠 여러분? 다음 또 있습니다 여왜 샀냐면 여러분 디즈니가 장사를 잘하잖아 갔더니 얘가 아니야 다른 애가 있었어 다른 애가 있었는데 얘를 샀더니 2만원이 넘은 거예요? 2만원이 넘으면 2만원짜리를 만원에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샀습니다 얼떨결에 덤으로 샀더네 덤더러덤더러덤 짠! 미키! 원래 가격은 19.99달러에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2만원 이상을 사면은 10유로에 준다는 거야 어떻게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바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랑 또 담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담요는 어차피 집에도 있고 잘 쓰질 않으니까 이 인형의 디테일을 아주 간단하게 스 보여드리자면 옷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실크로다가 이렇게 넥타이도 귀엽게 했고 이 미키의 입 이게 딱 정품의 그 느낌 아닙니까? 입체적인 이 조동아리의 느낌과 이 입체적인 이코 쉐입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느낌이 아주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미키의 패턴은 진짜 제가 보면 볼수록 대박인 거예요이 예쁜 넥타이를 메고 있는 미키입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안에 흰 티를 입은 걸 표현한 건가? 까만색 몸이 아니라 이 흰몸을 갖고 있는 팔부분만 까매요. 그리고 바지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시도 제비, 제비 마냥 안녕 미키야. 이렇게 택도 보면은 이렇게 디즈니 페어리스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번 여행에 갖고온 아이들,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입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브이로그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셨나요? 과연 뭘 사왔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거고, 아, 떨린다. 개봉식 하겠습니다. 오! 이 영롱함! 이 영롱함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잘 갖고 왔. 다 짜자잔! 짜자잔! 고아라 아이고 고아라 와! 미쳤다! 어뭐 여기 들어갔네? 들었더니?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반했던 그 굿즈의 여러분이 상 받은 느낌으로 다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에 제가 드디어 100만 유튜버를 <웃음> 생각보다 좀 되게 무겁거든요 약간 묵직해 약간 그런 맛이 있어 일단은 이렇게 밑판을 보시면 여기 페리스 디즈니라고 써 있고 여기 시브렁 시브렁 막 영어로 막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지워질 것 같은 느낌 게트차이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번져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어, 제 거는 아주 예쁘고 잘 나온 걸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밑에는 그 미끄럼 벤지 오 여기 밑에도 이제 디즈니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그리고 메디인 초인원 이 자태 보십시오 여러분 미키의 동상 무슨 상탄거 같아 진짜 디즈니에서 상을 줬어 이런 느낌 뭘로 만든 거니? 뭐야? 파스틱이야? 나무주연상 타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웃음> 이거는 진짜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시크한 방에도 예쁠 것같고 포인트로 너무 이렇게 알록달록한 방에도 너무 존재감 있게 이렇게 딱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얘가 얘 근데 심지어 이렇게 크고 독특한데도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29.99달러 그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밖에 못 갖고 왔어요. 너무 아쉽죠? 저도 아쉬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야, 야래 간혹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세요. 디즈니렌드를 갈까요? 스튜디오를 갈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한 곳만 가신다면 디즈니랜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좀더 클래식한 알라딘, 이노 공듀신데렐라뭐 이런 아이들 있고 또 이제 캐슬이 있어요. 했어요. 그치만 렇 스튜디오에도 장점이 있어요 토이스토리 존이 있다 진짜 토이스토리 덕후들한테는 스튜디오가 좀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굿즈는 파리 디즈니랜드에 토이스토리 굿즈가 더 많다 이, 이게 뭔 이렇게 장사를 아주 잘하는 디즈니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이제 미국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크루즈가 남았네요. 이두 개는 과연 언제 갈수 있을지. 다음 주에는 랜덤 피규어입니다. 터키 공항에서 숨어있는 그 장난감을 겟해서 왔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또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였습니다또 와요 여러분 안녕.